I got o u this potential is deep inside of me But they hate when you're successful cause they try to be They sit there being j u s t m e n t a l because you're trying things And they just want you to settle and do the right thing So get a good job, don't slack off Wake up every morning, make a good impression on your boss Don't do anything that I would 일본 와서 제일 처음 왔는 화장실 간거 이제 일본은 내 땅이지 영역 표시했으니까. 삼하고 어? 어. 산도. 산도. 음. 스탠치 이게 일본 도착하면 꼭 먹어줘야 되는가요? 기본적으로. 아, 기본적으로. 음, 이유는? <웃음> 아, 저희 이제 밥 먹으러 가야죠. 남들이 잘안 가는 식당으로. 남들이 잘안 가는 식당. 음. 아, 좋다. 가장 인기 는더라나 어릴, 때는 이런 거본것 같은데, 아, 어릴 때 이런 거본거 같은데 진짜 한국에서는 이제는 못 보는데 일본 감성. 오토바이 징이라서 자꾸 저런 거만 보여 할리에 서있고 이런거 확실히 네이키드 천국이네 우리나라에서 좀 화석이라고 불리는 것들 여기는 컨디션 너무 좋은 애들이 막 보이고 오 많이 다 그렇죠 일본뭐여성라 있고 뭐 어디냐? 도착합니다. 아, 여합니다 아, 여기. 아, 여기. 나... 아, 요 아, 여기. 괜찮 아, 여 아, 여기. 아,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여기. 아, 아, 아, 아, 깝기 아, 아, 여기. 아, 여기. 건데 아, 아, 아, 내복자는 사실이건데 <웃음> 아이 환자는환자네 오토바이 보니까 기분이 막확 좋아져 버렸네. 내가 남의 나라 와서 오토바이를 타 보고 투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와 <웃음> 달리니까 시원하다 <웃음> 아우 역주행 <웃음> 역주행 아 좋다 차선을 잡고 차선을 잡고 한국식으로 가려 그래 <웃음>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앞차 가는 것만 따라가는 거아 즐겁네 <웃음> 아 미쳤네 또 여기서도 손 흔들어져요 서로? 어 한일 공통문화 아 그런가요? 제가 다른 따라해서 오토바이 타보는 건 이게 처음이라 아저씨 안녕 아 달리니까 시원하다 모르게 로 발랐나봐 색깔이 쨍하다 와 이쁘다 여기 와 이쁘다 여기 리얼도를 이렇게 태우고 다니는 거구나 도라이 같아 식산을 조금이라도 더 시키려고 yeah. 냉각핀에다가 또 핀을 물려놨네 대박 막 오일 막와 이러는데 엄청나다 멋있다 풍 경이 또 새롭네. 저기 산이, 자 고속도로를 한번 타 봅시다. 세로 도로네 <웃음> 고속도로인데 무슨 70km야 와 그래 좋다 이거 숨은 비경이 나올 것 같아. 와, 와, 와, 멋있다. 그니까 시간이 많이 갔네 화면 접고 근데 이 인스타에서 이제 조금 이제 널리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응 바이커스 호텔에 응 바이커스 호텔 유튜브 음. <웃음> 유튜버 유튜브요? 베리 페이머스 유튜버 유튜버? <웃음> 아이 없어 <I> so. <웃음> 많이 많이 많이 많이 는 <웃음> 많이 많이 <웃음> 있어요? <웃음> 우리 이렇게 나란히 이렇게 자는 거예요? 신혼인데? 어? 너무 따쁜찮 났는데? 이거 오늘 큰일 났는데 이거? 어, 방 좋다 일본의 정치가 물씬 느껴지네 No. 맛있다 인기 <웃음> 껴있고 이런 거 얻어놓기 힘에 숲으로 들어가면 왜 그런 만화 그렸는지 알겠어? 딱그 느낌이에요